채집재료는 오딘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죠. 그중 무기와 투구, 갑옷, 그리고 장신구에 있는 목걸이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인 광석값이 다른 재료에 비해선 비싸죠 현재 각 서버마다 시세는 다르겠지만 현재 광석의 시세가 카카오게임즈 주식마냥 엄청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이만큼 엄청 올랐기 때문에 광석으로 다이아를 벌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무과금으로 게임할 때는 뭔가 목표가 있어야 꾸준히 할 맛이 나는데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런 목표를 안 정했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광석은 어디서 채집을 해야 좋을지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만 하는 게 좋을지 딱 정해보고 광석파리로 몇 다이아까지 벌수 있는지 한번 일주일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대충 가지고 있는 248개 여기에서 1시간 정도 한번 체준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맵 전체 돌기는 귀찮고 해가지고 위쪽 지역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 위쪽 지역 위주로 돌려볼 예정입니다. 공허의 골짜기 이쪽 지역이 좀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일단은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1시간 동안 몇 개가 보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이 맵의 끝자리, 이런끝 테두리 쪽에 최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닐 때 맵을 보시면서 끝 쪽으로만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죠 거래소에 분명 어제만 해도 광석 시세가 2다이아 3다이아 했었는데 어 지금 주말이 되니까 바로 시세가 0 4 9다이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, 이거, 가지고 있다가, 주말에, 매물를다 풀어버리는 것 같네요. 어, 기대값이 지금 엄청 낮아져 버렸죠. 어, 근데 여기 평균 시세에는, 더 올랐네? 5 다이아까지 왔다고? 이게 0점 기준, 아닌데? 5.1인데? 뭔가 체크가 이상한데? 0.49, 다이아 양도, 아, 요렇게까지 밀렸구나. 와, 이거, 딱 봐도 한 사람이 다 푸는 것 같은데? 이게수는 전부 다 같은 가격이죠? 야, 이거, 지금 저 정도 양도 잘안 팔리는 거 봐서는, 아, 이 광석 코인이 한 시간 정도 계속 돌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. 이쪽은 다 돌았나, 이제? 안 보이네요. 자, 여기 꿀자리도 여기가 여섯 개인 다섯 개 있거든요. 이 꿀자리도 지금 리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쪽 라인은 다돈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석 재료가 많이 나오는 곳이 티르 티르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한번에 티르쪽으로 이동한 뒤에 저쪽에서 또 시작하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캐고있나? 볼수 없네 여기 쫙 깔려있거든요 원래 광석이 아하 와, 이거 몇 명이 터는 거지? 저번에, 저번에 체크할 때는 싹다 비어 있었거든요? 거의 나 혼자 독식 중이었는데, 아, 이제 도는 사람이 좀 있나 보네? 자 이제 마지막으로 꿀자리 꿀자리까지 한번 돌아보고 한시간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네요 과연 몇 개가 모이게 될지 저번에는 거의 제가 독식하는 식으로 혼자서 다 먹었는데 그때한 100개 넘게가 모이더라고요딱 1시간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잘안됐어요 광석들이 누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체크했던 것보다는 수가 적지 않을까? 조금 예상해봅니다. 오, 여기 하나씩 나 있네. 오, 아무래도 제인 시간에 딱 맞춰서 지금 온것 같습니다. 연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이야. 오케이, 한 개. 꿀자리까지 왔나? 아, 여기거든요? 이제 거의 다 왔네요. 시간도 딱 1시간 되는 것 같고 오케이 다 리젠되어있네요 다섯개 자 여기 딱 먹고 한번1 시간 돌아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가격이 어떻게 2다이아에서 0.47다이아까지 내려오게 됐지 그게 좀 타격이 큰데 이다야에 바로바로 팔리면은 완전 개이득인데 오세개짜리 이번 건좀 기대가 되는데 100개 넘을 수도 있겠어요 자 마지막 저 끝에 하나까지 먹으면 끝나게 되겠죠? 아니 왜또 있냐? 바로 눈앞에 있는건 먹어야지 <웃음> 자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짜리 결산 자 광석은 자 376개가 지금 모이게 됐는데 총 128개를 얻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까 업적완료로 5개를 받았기 때문에 5개 빼가지고 123네 123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은 딱 100개가 얻게 되네요 어, 그리고, 채집 업적 완료로, 또 이렇게, 광석 받을 수있고요 어, 거래 가능이네요. 어? 거래 가능 재료를 받게 됩니다. 음, 이게 거래 가능으로 주는 거였구나. 뭐죠? 어? 분명, 캐릭터 기속 이거 안 적혀 있었는데, 받으니까, 캐릭터 기속이 되네요. 아이, 하긴, 거래 가능을 주겠어? 그니까, 123개를 받았는데, 어, 지금, 가격이 자 일단은 아까 0.47에서 0.49까지 올라왔구요 조금 안 팔리는 것 같다 애매하게 102개씩 올린 사람 뭐야 어 일단은 누가 싹잘 사가고 있네요 가격이 0.49짜리도 거의 다 팔렸네 아까보다는 좀 많이 없어졌다 이거를 100개 단위 말고 20개 단위로 자, 0.49 니까 오? 이게 이렇게 낮아진다고? 야, 20개씩 하면은 1 0다이아네 0.5로 한번 20개로 쪼개서 팔아볼게요 아, 10다이아 자, 일단 오늘 을 이렇게 1시간 채집한거 100개죠? 123개 한번 20개씩 쪼개가지고 10다이아에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0개 올렸고요 과연 이제 주말까지 포함해서 바로바로 바로 팔리게 되는지 내일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네 10다이아는 금방 팔렸네요 1시간 체집으로 얻은 광석 전부 다 팔렸습니다 어, 중간에 6강짜리도 같이 팔렸네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더시세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와, 이것도 시세가 엄청 내려갔네? 와, 내가 10 다이아에 판게 엄청 잘 팔린 거구나. 자, 지금 또 100개 단위로, 와,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주말 동안, 뭐 이렇게까지 매물이 없었는데, 월요일 되자마자, 지금 엄청나게 매물이 풀리고 있습니다. 일단 가격은 이전에 5 다이아 최고치 찍고 나서는, 아, 이제 1 다이아가 완전 붕괴됐고, 지금은 더 떨어졌죠? 0.2다이아네? 야 이거 개당 0.2다이아면 은 어쩔 수 없이 100개 단위로 팔아야겠네요 아 그러면 1 0 0개당 지금 28다이아데 일단 매물이 싼 월요일 초기에는 매물이 싸니까 일단 계속 광석을 캐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번 몰아서 팔아볼게요